자 이번 시간에는 리소스라고 하는 개념과 리소스를 우리가 다룰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예외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자바가 있어요 자 자바가 프로그램 외부에 있는 데이터에 액세스하려고 할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외부에 있는 데이터는 뭐 이미지 또는 사운드 파일 같은 거겠죠 또는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리소스라고 불러요. 예 그리고 이런 리소스들은 자바 내부에 존재하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자바 내부에 존재하는 뭐 변수나 이러한 것들과는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불완전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5만가지 예외적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러한 어, 리소스들은 우리가 자바로 사용을 할때그 리소스를 딱 붙잡는 어떤 모종의 행위가 있어요. 뭐 파일 같은 경우는 그 파일을 나만 쓰겠어라는 독점권을 어, 잡고 있다든지 네트워크면 뭐 커넥션이라는 것을 하고 있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 얘도 네트워크를 사용하니까 이렇게 그 리소스를 붙잡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가 작업이 다 끝나면 그때 붙잡는, 붙잡고 있었던 걸 놔줘야 됩니다 예, 그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메소드가 클로즈예요 바로 이 클로즈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예제입니다. 자, FileWriter라는 요걸 해서 F라고 하는 변수가 FileWriter라고 하는 인스턴스라는 것을 가지고 된 상태고 그 인스턴스에 라이팅을 시키고 클로즈를 시켜서 리소스를 놓아주는 것이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것은 FClose라는 저 친구예요. 자, 얘가 뭐가 문제냐면 음,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코드 어딘가에서 exception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예, 그럼 어떻게 돼요? catch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close라는 저 명령을 실행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놓게 되면 음... 안돼요 그럼 어디다 하면 좋을까요? 자, 이때 등장하는 기능이 final입니다. finally, f 는 그냥 중괄호만 있어요. 그리고 얘를 c l o 를이 finally로 놔요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try 안에서 exception이 발생했건 하지 않았건 무조건 finally가 실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lose는 finally에 넣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빨간색이에요. 뭔가 불길한 색깔이죠. 봤더니 Cannot Resolve Symbol F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저거는 이 F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 없냐면 자, 여기 F가 분명히 있잖아요. 이거는 중괄호 안에서 선언된 F이기 때문에 저 중괄호 안에서만 접근 가능한 거예요. 정건 유효범위라고 하거든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어이 중괄호 바깥쪽에다가 이걸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F라고 하는 변수가 파일 라이터라는 데이터 타입이다라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그 선언한 깡통, 비어있는 F 변수에 파일 라이터를 담은 겁니다. 그럼 이제 어쨌든 F라는 애가 전역적으로 선언됐기 때문에 전역은 아니고 아무튼 선언됐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중괄호 안에서는 어디서든지 접근 가능하니까 얘가 이제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뭐가 또 불평인가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음 F라고 하는 얘가 어, 초기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저거는 뭘까요? 자 여기 흐름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여기에서 이셉션이 발생해서 저 코드 자체가 실행이 안 됐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무조건 finally로 가게 되는데 그때는 f가 없잖아요.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거에 클로즈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똑똑한 컴파일러가 이거 뭔가 코드가 안 좋네요 이렇게 우리한테 좀 핀잔 같은 걸준 거예요. <웃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f가 만약에 세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요. f가 세팅이 되어 있을 때만 클로즈를 실행하게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f한테 null이라는 값을 줄게요. null은 이제 자바의 특수한 데이터 타입인데 음, 값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 값이 없다라고 지정을 했고요.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실행이 되면 예로 인해서 값이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럼 이제부터 f는 n u 이 아닌 거죠. 제가 여기에서 만약에 f가 n u 이 아니라면 클로즈를 해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만약에 f가 n u 이 아니라면 클로즈 해라. 에 해당되는 코드가 F가 널과 같으냐인데 앞에 느낌표를 하면 같지 않냐 라는 뜻이에요. 같지 않다면 F를 실행해라. 이런 뜻인 겁니다. 자,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이런 거 이제 조건문이라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그 예외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예외를 여러분들이 필요한 분들이 좀 빨리 만날 수 있도록 조건문을 모르는 분들도 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지금 배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건문을 이해 못 하시는 분은 이게 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하는 한국말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시고 아 이해가 안 된다 또는 너무 지루하다 그럼 때가 아닌 거예요 딱 거기서 멈추고 나중에 보면 됩니다 익셉션이 뭔지 알았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아셨죠? 예 전략을 잘 세우십시오 자, 왜또 일어나? 한번 보는 거예요. 아, 정말 까다롭죠? 보니까 unhanded exception. exception을 제어하지 않고 있다. io exception. io exception이 close를 할 때도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왜요? 어, close도 io 작업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또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try, catch를 해서. 바이오 익셉션을 처리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화면을 그냥 출력해봅시다. 2 p r i n t s t a c k t r c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너무너무 복잡하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시, 드시는 분도 계시고 다른 언어 하다 오신 분들은 이게 너무 장황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장황하다기 보다는 자바는 굉장히 많은 자유도, 또 분명함, 이런 것들을 추가하다 보니까 코드가 이렇게 되긴 해요. 예. 그건 이제 이 언어가 갖고 있는 결함이 아니라 개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이걸로 인한 장점도 많이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장황하다는 것을 자바를 만든 사람들도 알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했단 말이죠. 이거 얼마나 신경 쓸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방에 정리하는 최신 기능이 하나 있는데 그것까지만딱 설명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